진짜 인간은 만족이란 걸 모르는 것 같아. 그죠? 대구가 비는 안 오는데 오늘 최고 온도가 35도래. 그러면 난 저것도 또 싫은 거야. 나참 아 사람은 참 만족을 몰라. 어, 참 간사한 동물이에요. 간사하시네요. 예, 라고 파니파니 한파니의 간사한 채널에서 <웃음> 봤어 <봤을 때. 웃음> 근데 그거 보셨어요? 뭐? 책방송이 독두꺼비 채널 보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것도 봤는데 아그 사람 아, 생긴감 믿고 나대는 것 같아서 좀 별로더라 아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다가 앙케이트 주제를 썼었나요? 어, 네. 주제 추천받아서 넣었죠 아 그러네 야 요중에서 하나 뽑아도 되겠다 응응다 어, 음, 음. 도열해 주시고요 빗소리 <웃음> 없는 틈을 타서 얼른 여기로 오 <웃음> 저기 끼면은 복잡해질 것 같아. 나 뭐라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2회를 맞이하는 마크루 안케이트! 아... 다시 한번 할게요. 그연비의그 가글이 예, <웃음> 네, 방금 가래가 껴 가지고 어... 좀 더러웠거든요. 완건이었거든. 완건을 하냐. 자 그러면은 네. 연비가 여기에 있는 주제들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뽑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낭낭 꽤꼬리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멤버 중 쓸데없는 물건이 많을 것 같은 사람 순위 <웃음> 어떻게 1등으로 올라갈까요? <웃음> 1등로 올라갈까요? 아니 일단 아, 우와. 이거는 어, 이거 그냥 팩트로 승부할게요 어, 라미 연비 공동 1등 가고 다음 주제 넘어갑시다 솔직히 컨텐츠 할때 진심으로 빤 따고 말아던 멤버 순위 저저 음. 저 일단 저 올라가 볼까요? <웃음> <웃음> 그 다섯 분에서 토론하실래요? 밥을 진짜 많이 먹는 사람 야 오늘 왜 이래 밥을 진짜 많이 먹.. 자꾸 팩트를 물어봐요 자꾸 팩트를 물어봐요 그 그래, 다음 거 가겠습니다 마피아 크루 중에서 대학원을 가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이 나에게 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줄 멤버 어, 어. 그리고 어. 이쪽이 있거든요? 이쪽 케빈님이 읽어보세요 음. 안 읽을래요? <웃음> 제가 말하지만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누구세요? <웃음> 아니 <웃음> 갑자기 아, <웃음> 아 <웃음> 저분도 하고싶으시네 저분도 한키트에 같이 넣나요? <웃음> 아네 쫓았습니다 네쫓습니다네 <웃음> 누가 혹시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보실 분?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천을 해도 되고 여멤버한테 소개시켜준다면 남동생이고 그렇죠. 남멤버한테 소개시켜준다면 여동생인거죠? 그렇죠 그치 렇 아니 아니지 어? 응? 음? 남동생이 있으면 여 멤버를 생각하고 맞지. 여동생이 있으면 나그 멤버를... 얘기를 한거잖 방금 내가 방금 그 얘기를 했잖아 그게 그게... 저 연비한테는 어... 일단 소개를 안 시켜줄게요 저도요 <웃음> 연비야 너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야 얘 방금 진지 빨았어 아 그랬어? 했어 방금 팔자주로몰라왔어어 <웃음> 방금 미간에 지금 어, 그 주름 한 18개 생겼거든 방금. 아 그랬어? 저는 뭐 아시다시피 호구입니다 그치 솔직히 못 이길 어? 것 같긴 해야 솔직히 바로 옆에 있어 바로 나 옆에 있는데 나빴다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포브라이드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빗소리 한 편은 줄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빗소리 사귄다 어 이런 얘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죠? 만약에 사귀었을 때 어디까지 가나? 결혼까지 하는 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나? 결혼을 전제로 해도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음, 음 근데 음. 그러면 나는 빗소리는 꼴등일 것 같아 어? 근데 왜? 왜 그런 거야? 왜? 나한테만 호구해야 되는데 대부분한테 호구니까 <웃음> 아 가자라는 <웃음> 네, 네. 타입 <웃음> 내가, 나, 아니지, 내가, 내가, 내가, 남이 빼먹은 걸 보면 얼마이가내터지이어 이제 제 장점이 가내게 되면 다른 여자랑 연락을 안 합니다 그가 내가, 내가, 내가, 여가친가 내가, 내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오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뭐 우리 뭐시청 콘텐츠, 크리에이터 불러오는 콘텐츠 할 때마다 빗소리 여자 불러왔습니다 어? 야 지난번에 인어전쟁 시작했을 때 하율님이라고 있어 하율님 율하율님 어, 아 되게 음 죄송한데 사심 채우시려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러면 그분은 여사친이 아닌가요? 아니죠 여사친이죠? 연락을 따로 안 하는데요? <웃음> 근데 그럼 어떻게 그때 연락드릴 생각을 했나요? 아, 그러니까 건덕 명분이 필요했던 거군요. 아주 그냥 선수구 여사친이 돼. 아! 아주 그냥 어. 플레이어야, 플레이어. 아, 그렇게들 하시겠다? <웃음> 아, 오 여사친이 아니라 그쪽은 이제 여친 후보색. <웃음> 어머. 어. 어. 아, 어. 연빈 님은 남자친구 만들기 전에 후보들을 이렇게 쫘라락 깔고 하시나봐요? 아, <웃음> 어, 근데. 어, 맞어, 맞아 어, 어 맞아 연비는 맞아 뭔 소리야 연비는 일단... 다 재보고 어다잘 어, 줄자로 다 재보고 어. 주민등록 등본 떼오라 그러고 어 재산 목록 받은 다음에 사겨주니까 <웃음> 재산 목록이라니 어. 면접도 해 음,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어 3인 면접 하더라고 <웃음> <웃음> 하지만 그만큼 연비님이 이제 능력 있고 매력이 있으시다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 남자 한명 앉혀놓고 옆에 음. 실친 화야, 연비, 라니 해가지고 <웃음> 3인 압박 면접 들어가더라고 <웃음> <웃음> 방방 못하잖아 저거봐 아니 맞아. 근데 우리 대상 목록을 보진 않아요 그 아이의 아, 성격과 근데 연비야 어? 너가 항상 말하잖아 얼굴이 재산이지 아아 아아 <웃음> 얼굴을 세세히 관상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다 뜯어보잖아. 근데 얼굴이 되잖아? 압박 면적이 안 들어가. <웃음> 아 그거는 <웃음> 프리패스인 거고 그거는. <웃음> 얼굴은 괜찮아. 압박면이 안 들어가. 얼굴이 안 됐을 때 압박 면적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근데 만약에 한 팬이라면 한 팬이 근데 실제로 누나 있잖아요. 네 누나 있죠. 어, 한 팬이가 만약에 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웃음> 그러면 네. 뭐 어떤 멤버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제가 누나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진짜 누나랑 같은 관계인데 만약 에 남동생이 있다, 어. 뭐 남자 형이나 있다, 그럼 저는 음. 연비 누나를 저는 진짜 잘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인생이란 거는 참 험악하고 힘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미리 연습을 하는 게 어떤가. 각종 잔소리들. 어. <웃음> <오. 웃음> 각종 압박 면접. 사유를 묻더 <웃음> 네, 네. 아, 그리고 아, 담배 피는 야, 여... 야. 아, 네, 나 아, 맞네.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아, 아. 저는 음... 저로 가겠습니다. 예?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네. 이유 한번 명심하다. 설명해 주시죠 이유. 어. 이유? 어, 제가 예전에는 맞아요. 쓰레기였어요. 아, 네데지 <웃음> 다르다. 케빈 님. 네. 결혼 안 했었으면 여전히 쓰레기셨어요. 네! <웃음> 아니 이거를 약간 이제 튜닝 후로 얘기하면은 끝일까? 제 결혼 전으로 따진다는 거죠? 꼴찌가 그럼 좀 바뀌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웃음> 잠시만요. 아, <웃음> 아 근데 이거는 우리 얘기로밖에 못 들었으니까 너무 그렇죠. 안돼. 너무 세세히 잘 들었어요 <웃음> 네그죠그죠 그죠. 알고 있는게 많죠 근데 아 짜증나 아 꺼져 도 그냥 태워줘 꺼지라니 이게 제일 약과였거든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아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여성분한테 어? 아, 아 짜증나 너 꺼져 이랬다고요? 안했습니까?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 하시면 되죠 아니, 아니라고 합니다 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미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남동생이 있잖아 그러면은 소개시켜주기 좀 무서울 것같아 왜요? <웃음> 난 절대 안소개시켜 그러니까 <웃음> 남동생 억어치게 하실거잖아 나는 왜? 나는 만나기도 못하게 할거야 <웃음> 왜? 얼굴도 못보게 할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라미는 그게 있어 약간 여려 마음이 <웃음> 마음이 되게 여려 사실 <웃음> 네. <웃음> 내가 이제 연애를 할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약간 라미 정도로 이렇게 뭔가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 그러면은 바로 헤어졌어 <웃음> 바로 아너 꺼져. <웃음> 어 왜? 아 꺼져는 아니라고. 꺼져는 아니라고. <웃음> 어, 어, 어, 꺼져는 하지마. 아니라고. 아그래 어. 아, 그만해. 아 됐어, 어, 아상쾌하지 아, 아, 마. 그러니까. 아니 게 아니라. 이제 라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자친구 상인 남자친구가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마음을 좀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약간. 음, 좀 음. 든든하고. 어좀 네, 이렇게 기둥 같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좀 기복 없고 오히려 남자친구는 음. 좀 기복 없고 좀 이렇게 잔잔한 음. 바다 같은 그런 느낌. 아그 음... 라미를 좀 이렇게 컨트롤 해줄 사람이어야 돼. 컨트롤. 안 그럼 얘또 굶쳐 먹고 병원에 실려 가서 <웃음> <웃음> <웃음> 소리야. 라미 님, 혹시 네? 남자 친구가 생기면 남자 친구도 제압할 때가 있나요? <웃음> 제압? 뭘뭘 어때? 어떤... 네.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을 다치게 한다. 마음이 아 <웃음> 여리시니까 이제 아 마음이 <웃음> 다칠 경우도 네? 많으니 이게 혹시 제압을 하실 때가 있나요? 제압. 남동생을 네. <웃음> 제압. <웃음> 네. <웃음> 제압. 이쯤 돼서 시청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님이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친인척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오. 오. 오? 어? 어? <웃음> 어? 저기 한팬이요한팬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웃음> 뭘 몰라요? 쌀 햇살 같다고요? 쌀로니 아, 아니라요? 스윗하다. 누가? 스윗하다 맞나요? 누가? 애가 빨가니까 햇살 같을 것 같지 <웃음> 이거는 저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웃음> 한편이한테 햇살론 받으신 것 같은데 대출받으신 것 같은데 <웃음> 얼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자 까준대요? <웃음> 아니 괴롭히지 마요! 돈 받으신 것 같은데 <웃음>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혹시 나 없어, 나? <웃음> 나 없어, 나? 국어라는 <웃음> <나 없어, 나? 웃음> <웃음> 거 보소? 와더 그래, 늙거리 아니라 아,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데? <웃음> 나도 돌리는 거봐 <웃음> 에바이비 <에바이미라인>. 라임 <웃음> 아니 뭔데?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투표할거 아니면 그때 한번 들어보죠 있으면 아니 나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좀 조사했더니 한 명도 없어? 그러면 혹시 2D는 있어 2D? 어두명이야어 이유 한번 말해봐 그러면 97님만 이유 한번 말해봐 그럼 JSH97님 조세호 97님 조세호 <웃음> 그냥 한 어? 사람한테만 잘하실 듯 하다 너너 너 누가 바람폈구나 <웃음> 야! <웃음> 야, 야아 왜! 탕체를 누렇게 드러내! 야!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트리컨텐츠 아이고. 뭐야? 얘는 <웃음> 너무 극단적이야 형! 연비 같은 케이스는 합격선이 준내 어려운데 합격하면 잘할 것 같은 스타일 어 맞어 근데 만약에 내 동생이 잘생겼는데 음. 연비한테 소개시켜주잖아? 음. 그럼 내 동생이 존나 편하긴 할 거야 아니 근데 <웃음> 그런 건 있어 뭐냐면은 그렇게 잘생기고 그런 애들이 굳이? <웃음> <웃음> 아니지. 염비가 존나 노력하겠지 이제. <웃음> 아 그런가? 염비가 존나 아, 그런 노력해서 돈 벌어오겠지. 그러면은 아, 동생이 아이 아, 아, 그런... 누나 괜찮은 누나 맞아. 그러니까 약간 잘, 이런 느낌이거든. 이제 2D가 만약에 잘생긴 사람이다. 그럼 2D가 여기 서 있어봐. 이렇게. 저 벽을 뛰어넘잖아요? 음. 그냥 사실 숨만 쉬고 있어도 돼요. 음. 그러면 <웃음> 이 뒤에서 연비가 다이아 존나 키고 있어 여기서 어... 어 어떻게든 막돈 벌어서 막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자기가 <웃음> 결혼하고 나서 막한 10년 지한 아 자기가 나차 이제 바꿀 때된것 같은데 하면. 아 진짜? 얼마인데 바꿔, 바꿔야지 <웃음> 뭐하고 싶은데? 어, 뭐로 바꿀건던데? <웃음> 어, 있어봐 아, 나 방송 좀 하고 올게 <웃음> 한 여자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아주 콘텐츠에서 봐서 알겠지만 시오버시브즈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스위트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서 트위터고 <그래도 흥이 웃음> 당뇨가 걸리실 수도 있어요. 당뇨가 걸리. 걸린... <웃음> 네, 저랑 사귀시려면 인슐린 가지고 사귀셔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달다. 아 뭐야 완전 그냥 <웃음> 아, 팬이잖아. 아, 감, 아 감사합니다. <웃음> 형 팬들은 형을 너무 잘하니까 형은 또 방송에서 공개된 게 많잖아요. 아니 근데 음. 제가 뭐 그동안 유튜브엔 안 올렸지만 뭐 연애사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여러분, 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 <웃음> 아니 자기 한으로 그렇게 쓰레기라고 얘기국 놓고 이제 에서쓰레기서 아니라고 얘기하서한국그때그때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웃음> 아니 헤어지고 나서 아프면 생각을 해봐 그 기억이 추억이겠어? 아니, 저 거지 가 아니 헤어짐이라는 거. 거는 원래 좀 아픈 거야 어, 아플 때는 좀 아파야지 아, 맞아 좋은 헤어짐이란 없는데 그래 그레이 같은 헤어짐은 음.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그... 저 정말 잘했어요 그래도 제가 뭐 옛날 여친들을 데려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웃음> 아, 어. 아 형뭔 소리야 써니님이 첫사랑인데 야, 아, 안돼 안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안될것 같아. 어, 아무튼, 안될것 같아? 어 그런데, 아, 어. 어 아무튼,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귄다. 사귈 때는. 음. 음, 음.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다해서 사귀지만. 다. 정말 좀안 맞을 것 같을 땐또 최선을 다해서 도망간다. <웃음> 음... 좀 행동이 확실한 편 어, 음... 좋고 싫음이 확실한 편좋코시음이 어, 확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뭐그 정도예요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아, 그럼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어,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줘야 된다 그 사람이 잘하면 돼요 <웃음> 에? 아, 그럼 투피오스가 그러면은... 좀 <웃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살짝 발을 얹어가지고 저는 맞지 않더라도 맞춰가는 그것도 사랑의 묘미가 아닐까 와 역시 오고 좀안 맞더라 <웃음> 안 맞는다고 너 우리 헤어져 안 맞네 이렇게 차는 거좀 별로거든요 아니 사랑. 저는 이제 맞출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요 다른 사람이 1 노력할 때한이0 노력하는 것 뿐이야 <웃음> 저도 한번 발가락에서 얹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까지 왕복으로 다닐 <웃음> 수 있습니다 <웃음> 와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다 이거 서울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방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 못한날 절대 없습니다 일을 오히려 포기합니다 그녀를 아, 위해서 그러면 <웃음> 서울 갔는데 버치페이 하십니까? <웃음> 근데 딱히 그런 걸 신경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웃음> 네. 만약에 해야 된다 치면 되게 진짜 뭐 데이트 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근데... 가려면 자, 그러면 후디가 신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일단 의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웃음> <공지에 웃음> 네. 연비의 패러독스라는 것은 얼굴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친구들끼리도 그 친구들 마저도 잘생긴 남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 아, 그거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못생긴 남자애들이 쓰레기 짓까지 하냐? 차라리 저리저들이 잘생긴 줄 알아. 잘생기면 그게, 그게 중요한 거야. 쓰레기 짓을 이해하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인 거지. <웃음> 뭐 골라서 만날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에, 에, 그런 건또 아니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만나면 사람만 괜찮으면 굉장히 잘해준다. 열려 있다. 그렇죠. 응, 열려 있다. 어 생각보다 다 오픈마인드. 다쳐 않다. 어, 오픈마인드. 하지만 흥선대원군 오픈마인드. 흥선대원군이지. 그게, 그게 무슨 모순이야? <웃음> 그러니까 열려있는데 닫혀있다는 거잖아. <웃음> 아, 아, 저건 그거 야니에 열려있는데 들어오면 쏜다. <웃음> 우리가 만약에 예상을 하잖아.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순위와 우리 멤버들의 순위, 그러니까 최종 결정 순위가 네. 일치했다. 그러면 치킨 보내줘. 어, 진짜요? 응, 어, 오케이, 확인. 이게 그리고 추가로, 시청자들 지금 보시고 있는 시청자들의 투표는 플러스 1이고요 여기 뒤에 방청을 하고 계신 우리 기봉단 여러분들의 투표는 플러스 20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근데 진짜로 나 아래야? <웃음> 아 자존심 상하네 이거 <웃음>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하네 아 이게 근데 정답일 것 같단 말이야 우리는 다 예측했어요 잠깐 네. 이거 슬쩍 받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똑같다 <웃음> 어? 왜 똑같은 거 같지? <웃음> 어 잠깐만 <웃음> 어? 어? 잠깐만 왜 똑같은 거 같지? 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얘들아 나 버리지마 나 버리지마 얘들아 나부명 말했어 잘해 준다고. 근데 허들을 넘어서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내 동생이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오4 3 2 1 마감. 어, 잠깐만. 나 이거. 어, 나 이대로 올라왔어. <웃음> 자, 기봉단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연비 뒤쪽 문에서 지금 팔이 잠깐 나왔다 들어갔거든요. <웃음> 어 있긴 있나봐요 어한 팬이 뒤에도 슬쩍 <웃음> 있습니다 아 지금 팔이 <웃음> 지금 저기 어나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어 지금 한 팬이 뒤에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먼저 한 팬이부터 뒤를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몇 명이요 오세명세명한 <웃음> 팬이 60명 추가해서 128표 와우 연비 열어주세요 얘들아 믿고 있다 우와 <웃음> <웃음> <웃음> 8 80... 0야 100표야 100표. 우 와, 얘들아 믿고 있었어. 그럼, 야 이러면은 134표로 연비가 한 편이를 앞섭니다. <웃음> 설마, 아니 <웃음> 개 같은. <웃음> 빗소리 확인해 주세요. 나라. <웃음> 어 빗소리 이렇게 되면은 163표. 아 그래도 괜찮네 그지 투디 확인 어두표에서 40표 추가해서 112표 됩니다 자 꼴찌야 진짜로 그 다음에 라미 확인 내가 꼴찌일 것 같겠다 <웃음> 이제, 아 라미가 6 7표로 꼴찌하면서 잠깐만 그러면 이제 순위 야 이거 연비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더잘 보는 겁니다 아니 이거 맞춘 사람 고맙다 얘들아 이거 빗솔 연비 한펜 2D 캐빈 라미 맞춘 사람 한명도 없지? 없지 어, 이거 어떻게 맞춰? 어, 어. <웃음> 와 근데 연비 진짜 지순이 2위 올려놓은거 봐 <웃음> <웃음> 근데 난 맞췄어 2위 <웃음> 자 라미가 의외로 꼴찌를 차지하면서 요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코랑 케이트, 노바. 노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 좋됐다구!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좋았다구.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좋됐다구! 좋됐다구!